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양원주부학교 국어교사 유영자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국어 4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글을 읽고 인물의 성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은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주세요. 어디에서 누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생각하며 고양이야 미안해를 읽고 세 번씩 써봅시다. 고양이야 미안해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이라면 틀림없이 새끼 고양이를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다름박질 하였습니다. 자꾸만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욕실로 가면 욕실로, 주방으로 가면 주방으로 자꾸만 고양이는 따라다니며 아야 아야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곳이 어디야? 언니는 정, 검정 비닐봉지와 꽃삽을 들고 나를 재촉하였습니다. 정말? 언니 같이 갈 거야? 밥도 안 먹고 그러는 너를 보니 아무래도 용감한 이 언니가 도와줘야겠어. 고양이가 살았다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죽었다면 땅에 묻어주자. 네, 그럼, 우리, 글을 읽고, 인물의 성격을 줄을 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병원 의사선생님이라면, 동물병원 의사선생님이라면, 틀림없이 새끼 고양이를 치료하여 주실 것, 것입니다. 네. 고양이는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할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 동물병원 동물이에요 고양이는요 동물병원 의사선생님이라면 틀림없이 새끼 고양이를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는 다른박질 하였습니다 급하게 뛰어간 모습을 다른박질 하였다고 합니다 자꾸만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자꾸만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응?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래서 아픈 고양이를 학교 오는 길에 보고 왔었는데 집에 오는 도중에도 자꾸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 말을 나타낸 것입니다. 욕실로 가면 욕실로 욕실로 가면 욕실로 주방으로 가면 주방으로 자꾸만 고양이는 따라다니며 아야 아야 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은선이는 실질적으로 고양이가 우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방으로 갈 때는 주방에서 나는 것 같고 욕실로 가면 욕실로 가는 것처럼 생각이 나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아픈 고양이를 도와주지 않고 온 것이 자꾸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은선이의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이 되나요? 참 마음이 여리고 정도 많고 착한 어린이 같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곳이 어디야? 언니는 검정 비닐 봉지와 꽃삽을 들고 나를 재촉하였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곳이 어디야? 그서 은선이에요. 언니가 검정 비닐과 꽃삽을 들고 나를 재촉하였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본 고향이 있는 곳으로 지금 언니야, 언니는 검정 비닐봉지와 꽃삽을 들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언니 같이 갈 거야? 너무 반가운 말이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집에 돌아와서 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비닐봉지와 꽃삽을 들고 같이 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언니 같이 갈 거야 하는데 여기 같이에는 가자의 티읕하고 이에 이용이 같이 합쳐지면 우리가 히로, 히로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는 언니 같이 갈 거야? 갓이지만 읽을 때 같이 같이 갈 거야 하고 읽습니다 밥도 안 먹고 그러는 너를 보니 아무래도 용감한 누가 용감하다고요? 은선이 언니입니다 용감한 이 언니가 도와주어야 겠어 고양이가 살았다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살았다면 병원에 왜 데려다 줄까요? 치료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이겠지요 그리고 죽었다면 땅에 묻어주자 그래서 언니가 검정 비닐과 꽃삽을 들고 간 이유를 알겠어요 살아있으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죽었다면 땅에 묻어주기 위해서 비닐봉지와 꽃삽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니의 성격을 보면 어떤가요 아픈 고양이를 보고 온 은선이가 밥도 먹지, 먹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 고양이가 있는 곳에 가서 고양이를 살펴 보기 위해서 꽃삽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고양이가 살아 있으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죽었으면 땅에 묻어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선이 언니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정도 많고 씩씩하고 용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보거나 아픈 동물들을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여 도와줬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오늘은 인물의 성격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또 열심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